안녕하세요 저희집 옥상에 올라와서 LA를 찍고있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집에만 있다보니까 저기 멀리 보이시는 홀리우드 사인 보이시나요?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코리아타운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? 이 옥상을 좀잘 이쁘게 펴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냄새 값이더 올라가겠는데 어쨌든 다시 올라오면 안돼요 <웃음> 가드가 가끔 걸리면 뭐라 하긴 하거든 빨리 내려가라고 혹적인 뭐좀 그런건 없는거 같고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그 윌셔 길이라고 제가 예전에 히찬이 형 만나러 갔었는데 이 윌셔 길을 쭉 타고 보이시죠 여기 게 여기를 쭉 타고 가면은 저기 멀리 보이는 건물이 보이시죠? 저 건물이 그 LA 다운타운. 여기에 이제 찬찮의 사무실이 있었죠. 쭉보시는 뷰가 참 좋죠. 일로 쭉 가면은 LAX 공항 나오고. 그렇습니다. 예전에 그 독립기념일 할때 폭죽을 터치는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 이뻤어요. 학교도 다 닫고, 물론 주말이어서 사람들이 없는데 사실은 평일이여 없어요. 다 닫아가지고 러지가 좋네요 근데 한국은 아파트가 되게 많고 답답한데 여기 뷰가 뻥뚫려 있으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도 시죠 이쪽이 LA가 지진이 많아요 지진이 많아서 지금 이윌셔길이 이 건물 높은 건물 있는 길 있죠? 이 길. 요 길이 그고층 건물을 지어도 좀 괜찮은 그런 길이래요 그래서 이쪽 길은 많고 이사하기 이쪽 길 넘어가면 저 밑에 보이시죠? 건물이 더 낫죠? 이게 아마도 지진에 관련돼가지고 그런 것 같다 하더라고요 이쪽 보시면은 이쁘죠? 도시가 사실 동부나 이런 데 가면 되게 향막하긴 해요. 가까이 내려가면 향막하긴 한데 어 저도 뭐 벨레에서 뭐 저는 안사와 가지고 작업이 잘 모르겠는데 한참 뒤쪽 보시면은 아자스 나무 특히 좋죠. 일단 좋은 게 내려가서 걸어서 차를 운전 안 하고 걸어서 음식을 사 먹습니다. 이게 참 좋은 거요 앞에 보시는 지점이 되게, 뭐랄까요. 어, 한국 식당도 많고, 유명한 곳곳도 많아서, 여기에만 카메라에 잡히는 것만 식당이 거의 한 20개 이상 있거든요. 저한테는 죠 이게 사실 저녁에 올라오면 되게 이뻐요 제가 다음에 저녁 뷰가 한번 찍어서 올려드려볼게요. 여기 해가 딱 넘어가는데 되게 이뻐요 일단 너무 더워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크리타운에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아, 이 건물 뒤에 가져서잘안 보이는데 되게 이쁜데 사실 이게 오늘은 좀. 컨디션이 선파스에 온라인 잘안 맞은 것같습니 날이, 이렇게 되게, 봄물 바로 앞에 쭉 떴네요. <웃음>